부평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자원순환에서 답을 찾다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부평구는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토론훈련을 통해 종합적인 부평구 재난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 부평 11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부평구도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으로 지난 2일 2050 탄소중립 자원순환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부평구의 현안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민이 직접 주제를 선정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줌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신경철 부평구 자원순환과장은 플라스틱 없는 부평 만들기라는 주제로 부평구의 현재 자원순환 정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고 두 번째 발표자인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자원순환과 실천 방향이라는 주제로 실생활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또한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김진한 명예교수와 인천시 환경교육센터 김현식 팀장이 토론자로 함께 참여해 폐기물을 줄이는 자원순환의 실천 방안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구민들과 실시간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민과 직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군은 부평재난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1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의 중점훈련인 토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대규모 재난 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재난대응협력체계 구축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훈련은 부평구청 재난대응 13개 협업부서와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등총 8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다중밀집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유독가스가 퍼지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각 기관은 피해 상황 접수 이후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초기 대응 상황 보고, 구조 및 화재 진압을 위한 자원 확보, 실무반별 재난대응 추진 및 문제점 논의, 토론훈련 자체 점검 및 확인을 끝으로 토론훈련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부평구와 유관기관의 재난대응 능력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기반을 조성하고 유관기관과의 재난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10월 30일 가을샘 텃밭에서 부평 도시농업 네트워크와 함께 토종벼 벼백이 탈곡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도심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체험을 통해 우리 벼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상국노인문화센터는 구청 대강당에서 회원 140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시대 도시 생존 전략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의 앞장서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과 실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 구립도서관은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역 독서문화 발전과 부평구민의 정신건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QR코드를 이용한 스마트폰용 홍보물을 비치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은 연탄을 기부 배달하는 함께해서 좋은 세상 봉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부평구 내 청소년 혹은 청소년을 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번 봉사는 연탄 사용 가구가 밀집한 상국 일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정업소는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위생 등급 표지판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업소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및 위생물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요. 관심있는 고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러분 파라인플루엔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흔한 여름 감기로 불리는 파라인플루엔자가 때 아닌 늦가을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 최근 질병관리청이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이 증상이 코로나19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감염자 10명 중 9명은 6세 이하로 영유아 감염 위험이 특히나 크다고 하는데요.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심하면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죠. 이 평소에 손잘 씻고 기침 예절 잘 지키면서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평구의 정책과 생활정보 우리 마을의 생생한 소식 예우새 따뜻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부정 소식지 부평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카카오톡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